안녕하세요 샘티인디의 씨입니다 오늘 이번 타이틀곡 핫와 어울리는 음식 준비를 했습니다 이거 이름 마라새우예요 한국에서 마라롱샤 되게 유명하지만 근데 저는 마라새우 훨씬 더 맛있게 먹는 편입니다 중국 이름은 마라다샤 네, 오늘 이거 메일로 먹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옆에 사이드 음식은 이게 관도부 볶음 저간도부 이거는 그냥 오이 무침 그런 반찬입니다 좀 느끼한 거 잡아주는 역할로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팔식당 오픈 하겠습니다 일단 음료수 한번타봐야겠다 이거 수완메이탕? 약간 메이실차 같은 느낌이에요 어, 좀 맵고 기름 많은 음식이라 먹을 뭐때 굉장히 그러면 잘 먹겠습니다 일단 이 새우 까야 되거든요? 까는 방법은 머리부터 머리 까고 그리고 한쪽 문저 이렇게 닦아요닦 까고 나서 반대로 이렇게 하면 돼요 이거 먹을때 저는 제 습관이 있어요 이렇게 관더부랑 같이 얼리게 이렇게 그리고 한입 음 음 맛은 되게 구수해요 마라 맛이 그렇게 강하지 않지만 점점 먹을수록 좀 맵게 터져요 사실 아직은 그렇게 맵진 않아요 보이면 되게 맵게 보이지만 아직은 괜찮아요 저는 이 음식 한 2주일 한번길어자한달한번 무조건 시켜 먹는 음식이에요 이게 너무 계속 먹으면 너무 느끼할 수도 있지만 가끔씩 한번 먹으면 되게 자극적이고 엄청 맛있게 먹어요 저는 그리고 이 관두부도 같이 먹으면 그 느끼한거와 짠거 좀덜 하는 역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자주 먹어요 뭔가 너무 맵다고 생각하면 혹은 좀 느끼하게 생각하면 얘를 먹으면 돼요 지금 뭔가 매운거 슬슬 올라오고있어요 어릴때부터 엄마 아빠 항상 새우 끓여서 해줬어요 늘 맛있게 먹었어요 그래서 새우에 대한 좋은 기억이 너무 많아서 지금도 새우 진짜 좋아요. 좀 맵다. 지금 매우니까 다 우리 노래 생각났어요. 하, 하, 하, 하. 하 여러분도 이제 매운 거 먹을 때 같이 하하하 해주세요. 이게 진짜 매운 거 먹으면 되게 스트레스 풀린 것 같아요 물론 자주 먹으면 몸이 한테안 좋지만 그래도 가끔씩 기분을 위해서 행복을 위해서 살짝 건강 안 좋아도 어때요? 별거 아니잖아요? 이번 우리 세븐틴 타이틀곡 핫 많이 들어보셨나요? 저는 이 노래 딱 들었을 때, 처음 들었을 때 진짜 빨간색 생각났어요. 되게 맵고 뜨겁고, 열정 넘치고 그래서 노래 듣자마자 아, 이번에 한번 빨간색 머리 다시 해봐야겠다 라는 생각이 처음 들었었고 그리고 이제 녹음하면서 연습하면서 드는 생각은 아좀 컨셉이도 연구를 해봐야겠다 늘 하던 대로 보다 노래 되게 쎘고 되게 뭔가 열좀 넘치잖아요 그래서 좀 이미지 변신을 한번 해볼까 그래서 연기와 뭔가 좀 그런 뭐 퍼포먼스 할때 많은 제스처를 연구를 또 많이 했고요 여러분 잘 보고 있나요? <웃음> 그리고 이번 뮤비 저는 진짜 마음이 들어요. 저도 데뷔하고 나서 살면서 제가 그런 이미지 처음 담, 담겨진 뮤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보면서 굉장히 신났고 즐겁던 그런 추억이 남았어요. 이번 우리 세븐틴 종결분이기 때문에 정말 많은 어, 노래 담아있어요 그중에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노래 한번 맞춰보시죠 좀 감성적인 노래예요에는리미 제일 좋아해요. 진짜 들을 때마다막 감정이 다올라요그다서여러그도 한번. 그 들으면서 잠깐 식사할까요? 우리 같이 아, 노래 너무 슬퍼져. 노래 슬프니까 이세우도 슬퍼 보이지 않아요. 잠시, 떨이져 무대 우리 시간도내장히 멋있어요. 여러분 많이 모대도 봐주시고 그리고 채파트 할 때도 좀 많은 체스터를 잡았어요. 저 이런 것도 잡았어요. 볶음찌개 아 매력 다시 다시 할게요. 이게 기름이 있어서 잘안 되네요. Juicy Juicy 볶음찌개 아 진짜. 오니까 같이 핫핫핫핫 <웃음> 아, 진짜 이번 활동 여러 방향으로 저도 저의 새로운 모습을 보는 것 같아요 뭐 그렇게 나서지 않지만 근데 뭔가 좀더 개방적으로 어, 캐러들한테 팬분들한테 보여주고 싶고 좀 저라는 사람 그대로 보여주고 싶어요 저 평소도 이러면 있는데 근데 예전에 뭔가 좀 멋있게 보여주고 싶었던 생각이 또있어고 이게 좀 시간 지난수록 그냥 편안한 존재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더 많이 들어던것 같아요 그래서 팬분들 그렇게 그렇게 좀 모방을 좀 해달라 해도 계속 못해줘서 되게 미안했어요 네, 이번 활동 음. 저도 많이 좀 예전에 과거에 대한 좀 한번씩 살펴봤는 편이에요 뒤돌아보실 때 어, 나는 되게 편한 사람이 편한 존재 되고 싶은데 나도 편하게 못해주고 있네? 라는 생각도 들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발식당도 열어주고 나중에 팔바도 어? 와인 한 잔도 열어주고 그리고 뭐 티타임도 열어주고 또 많은 컨텐츠 제가 노력하도록 할게요 이제 마지막 남았는데 한꺼번에 까고 한번에 먹도록 할게요 사실 제가 평소 먹을 때 한꺼번에 다 까요 다 까고 나서 편하게 먹는 편인데 오늘 이제 처음 이렇게 음식을 소개시켜준거니까 거기 때문에 이렇게 천천히 까고 했어요. 원래는 진짜 한국원에 다까서 네, 오늘 정말 맛있게 먹었습니다 어, 우리 캐러들도 그리고 시청하는 모든 여러분 어, 말하세요 한번 도전하시죠 권두부랑 같이 맛있게 먹었으면 좋겠고 이 맛이 잘 맞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우리 세븐틴도 이번 핫활동 건강하게 행복하게 할테니까 많이 지켜봐주세요 오늘 정말 잘 먹었습니다 Hot, hot, hot Oh, take a feeling so hot b <laughs> a